기도하여라.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큰 성전이 무너질 만큼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무슨 표시라도 있나요? 그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에 표시가 날 겁니다. 바다는 사나운 폭풍우와 거친 파도가 일 것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이 흔들릴 테니까요. 그럼 세상이 혼란에 빠질 텐데 어떡하죠? 모든 것이 흔들리면 어디에 숨죠? 그때 하느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올 것입니다. 네? 하느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요? 세상에...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오히려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구원 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니까요.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저 나무를 보세요. 나무에 잎이 돋아 자라는 것을 보면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지요. 이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고 보면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꼭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러게 미리 알고 있으면 좋으려만 뭘 준비해야 하나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날은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온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느님의 아들 앞에 설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